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뜬금없이 귀여운 헬멧을 쓰고 등장해봤는데요 사실 얼마전에 롤러장에 놀러갔다왔거든요그 영상을 자랑하고 싶어서 컨셉에 맞게 요 작고 귀여운 헬멧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롤러장이 어, 7080세대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어, 추억의 공간이잖아요 그 추억을 되살려서인지 롤러장이 새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무조건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다녀왔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줄수 있는 롤러장으로 다함께 가보시죠! 네. 새로 생긴 곳답게 입구부터 번쩍번쩍했어요. 앞쪽에는 이용시간과 금액을 안내하는 배너가 걸려있었습니다. 멀쩡액도 준비되어 있네요. 미끄럼주의라는 팻말을 확인하고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벽면에 프러트스러운 그림들과 눈에 띄는 붉은 벽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답게 화분들도 있더라고요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네온 불빛 가득한 롤러장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한 번쯤은 가보았을 아이스링크장과 비슷하게 생겼죠? 인상장과 조금 다르게 생긴 점은 바닥에 얼음이 없다는 것 정도일까요? 성인 기준 1인 만원을 내면 이용과 동시에 롤러 대학까지 한 번에 가능하답니다. 헬멧과 여러 보호장비도 함께 구비가 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물론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요. 먹거리에 대한 가격표도 있었습니다. 키아는 움직일 때마다 바퀴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이나는 하얗고 예쁜 롤러를 골랐습니다. 발만 봐도 하이텐션 하기도 전에 신이 나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녁을 먹고 롤러장에 도착했을 때는 9시 40분 주말 기준 마감을 1시간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할까 여쭤보았을 때 흔쾌히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덕분에 롤러장 전체를 전세낸 것처럼 신나게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반짝반짝 혼자서도 신나게 잘 노는 T.I. 모드. 한번 지켜보시죠. 사실 초등학교 때 일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논 이후에 쓰고 나서는 제대로 타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조차 매우 어색했답니다. 잘 보면 상체만 아주 신나있죠? 요상한 포즈 어느정도 적응을 하고 나니 무척 재미있었어요 반짝이는 신발을 찍고 싶어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가는 건 나름 금방 적응을 했는데, 커브를 도는 게영 어렵더라고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휙휙 돌았지만, 초반에는 영 어설프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역시나 어정쩡한 자세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반짝 빛나면서 반짝이는 바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카메라 의식을 하면서 포즈도 만들어 보았는데 어색함에 구치로군요 이렇게 계속 스케이트장을 빙글빙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전세내들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다보면 저렇게 가운데 펜스 사이로 막 돌아가는 나쁜 어린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 번, 홍수 사이도 슝슝. 대략 한 시간 정도 롤러를 신나게 타고 왔습니다. 사실 집에 있던 일라인을 가방에 담아서 들고 갔었는데요. 오늘 튕겼던 일라인일라인은탈 수가 없어. <웃음> 살짝쿵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시원한 맥주를 한잔 마시러 이동했습니다. 세계 맥주집은 다 좋은데 종류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게 가끔 부담스럽기도 해요. 오늘의 첫 주자로 고른 맥주는 바로 호가든 로제 방 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특제 피아전용 뚜껑 오프너로 병뚜껑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이날은 결국 롤러를 탄 시간보다 맥주를 마시며 떠드는 시간이 더 길었던 하루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맥주를 마셔댔을까요? 정답은 영상이 끝날 때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궁금하다고요? 죄송해요. 알코올 홀리 피아는 이후에도 열심히 계속 술을 마셔댔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가 없었더라도 언젠가 꿀잼이 될 피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피아바 피아바이라는 뜻